오늘 싸움벽벽매치는 복싱대 주스. 저 빈펀치 어? 우 이거. 있거이아야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이 이거. 이거. 이거. 거이 그러면 진짜 솔직히 너무 많이 맞았잖아요아 이거 많이 맞췄어요? 리 찬스 해줄게요아괜 바로 김주성 도복 들고 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넵 네? 종목 바꿔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결에는 유도 잘로 할래? 주짓수로 할래? 제가 2개 당했을까? 아, 아, 되는대로 갈게요 그냥 막할줄 네. 뭐 아니었는데 자자 <웃음> 3라운드 이벤트 매치 야, 무지성 캥거루의 유도와 악어의 대도 하나 1년짜리 복싱. 거 아, <웃음> <해볼게 웃음> 자, 준비됐죠? 네! 준비됐죠? 한대 맞을 거죠? 한 대? 맞아, 한 대. 어, 그래. 내가 허용할 수 있는 펀치는 네. 한 대다 셀수 네. 없이 때릴 수 있다, 이 발은 말라버리세요 갑니다 네. 한 1년에서 2년 정도 수련하고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번 스파링이 저한테도 좀첫 스파링? 어... 네, 저희 선생님이 스파링을 시키지 않으세요 왜냐면 맞는 거를 경험하다 보면은 공포가 생겨서 나중에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은 자세 연습이랑 스탠 연습만 하고 있어서 발라버리죠 갑니다 어. 막 싸우니 원래 더 맞기 힘들어 알죠?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준호처럼 확실히 배운 사람은 여기서밖에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것만 피하면 돼. 니 그래야 더 피하기가 쉬워 자 3라운드 이벤트 매치 유도 주짓수 믹스 김주성 대 네. <웃음> 복싱 이발음 가겠습니다 <웃음>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2분 시작! 바로 가세요. 바로 가세요. 없어. 없어. 제 유도. 유도 없어. 없어. 없다니까. 없다니까. 이 방은 파로 가, 가. 바로 가세요. 어? 들어갑니 차야지. 김주성이 차야지. 어머이스 김주성 잡아. 오! 민주성, 잡아! 우와, 멋지지! 뭐, 야! 야! 어. 아, 그쵸,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됐어요. 오! 그에 템까지. 어때요? 오! 쫙! 와와 빠져! 아! 아아 부지 어땠어요? 오! 정강사타 같은 아! 어! 유도 안 배우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다니까 뭔데? 제가 최고를. 아니 어때요? 아니 근데 옥신은 왼쪽인데 어버측기또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이쪽도 진짜 <웃음> 작품이 돼. <되는 거. 웃음> 이쪽은 뭐네요, 근데? 어때요? 어버측기 놀랐어. 놀랐어. 날아간 게더 놀랐어요. 지금 또 댓글 난리났어요 어. 지금. 약 700개의 댓글이 주지스스탠딩으로 시작해가지고 달릴 거예요. 저 가드 플레이어입니다. <웃음> <웃음> <웃음> 누워서? 아 누워서 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웃음> 지금 본풀이 타임에 이렇게 기다리면 마냥 기다리면 날아가고 끌려가고 한수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 나 이렇게 하는 거였어? 아, 알았네, 이제. 자. 1번 3초 남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어, 준비, 시작. 쳐, 쳐. 쳐, 쳐. 쳐 아, 저렇게 치면 안 돼. 중심, 중심으로. 중심으로. <웃음>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웃음> 최근에 화난 일 없어요? 좀 있어요. 아. 있죠? 그, 있죠? 이거 맞거 그거 <웃음> 저빈 펀치. 어우, 이거 있는. 야. 흘려가면. 뭐 거야? <할까요? 웃음> 아니 <이> 뭐야. 하지도 <웃음> 아, <사실은> 못했는데! <웃음> <웃음> 그거 다싫어 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오이니다 아, 그렇죠. 자, 갑니다. 주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마무 마무 마무. 이모 나반이이번반이기와 하야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고급게임 좀 하자. 응. 어, 그정한번 해줄게. 게 아, 또 있어요. 한개되시 아 제가 맨날 한명정 해봤어요. 아 진짜. 자, 마지막 3초 시작. 아, 진짜. 근거 너무 손지진 자, 힘들어. 마지막 비장의 기술. 비장의 기술. 그하고잡아습니다 그건 아니잖아. 아니 근데. 박욱 박욱 박욱 치세요. 박욱 치세요. 박욱 <웃음> 치세요. 야야 저 뭔데? 박욱 치세요. 저 뭔데? 박욱. 떠 치세요. 저좀 뭔데? 아왜 내지 잘했는데 앞으로 안 왔어. 자 마지막 2초, 시다 자, 과연 김주성의 드디어 숨겨놨던 비장의 허벅다리가 나올 것인 이방현이 해결시킬 것인가? 던치세요던치세요 와 어? 좋아요! 아! 미 <웃음> 아! 박끝맞기아운딩 쳐야돼! 이건 바운딩 쳐야돼! 바운딩 쳐야돼! 바운딩 쳐야돼! 진짜로 쳐야돼! 저새 정신차 이거 진짜! 지나는 반깥다리! 아, 어머 어, 근데 진짜 때리려 다 피하시네? 어... 어, 유도가... 저한테 맞는 줄 몰랐어. <웃음> 아,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놀란 거는 안해 유도 안 했잖아. 장결은 장 했죠. 아니 그때 그거는 기술 배우지 않았자 상결한테와 진짜 그 영상만 보고 이랬다고 어. 거북다리. 어, 한판 t 리 구독자신가요? 아 예전에 저는... <웃음> 저준호? <저준호는>? 한판. 조준호, 조준현은 한판 t 리입니다 <웃음> 아니 이 단계 치기는 원래무리는데 어머 치기가 진짜 일품이었어요. 근데그 아. 힘을 딱역 이용을 했잖아. 아니. 펀치 복싱 1년대 하는데 펀치가 너무 어설펐어 아 그랬어요? 아, 아 네. 근데 얘는 소녀야 아예 네. 소녀 감성이야 소녀는 네. 소녀 이제 아, 네. 바뀌었어 알기에아 <웃음> 저는 이걸 꼭 만들,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종목이 최강인가 그거는 없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그죠? 렇 근데 저는 주짓수를 하면서 미, 믿고 있는 거는 일반인들이 싸움을 80%까지는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근데 최고의 레벨 선수들이랑 하려면 개인의 역량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서로 막 뭐가 세다 싸우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마지막. 이런, 이런 좀 마지막, 어. 마지막. 어, 멋있는 링크랑 어, 저런 언변이잘없음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 마스코트 김주생이 <웃음> 되겠습니다 앞으로 도망 안치고, 에이, 술안 치고 술안 먹고 <웃음> <웃음> 열심히 훈련해서 오겠습니다 좀뭐 있었나? 아좀 멋있었나요? 아니, 아니, 됐고 마지막으로 저기 아, 그 여자친구와의 무라크 때 그래. 다시 재회했는데 아, 그 영상 편집도 안했그 아, 그 얘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죠. 아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아니 아니야 아박 아니, 아, 아, <웃음> 그렇게 가자고 아, 알았어. 이거 이거 편집하고 <웃음> 아자 여러분 오늘 기다리던 금메치는뭐이렇 그 어, 일단락 했고, 다음에 더, 어, 재미있는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쌈의병 조판남니다